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노래방에서 사랑을 받는 부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경우이거나 음정 박자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우스꽝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경우인데요 과연 음치 박치는 고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컨텐츠는 음치를 고칠 수 없는 경우와 고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2회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음치란 음정 박자 리듬 등 음악적 감각이나 지각이 무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치는 감각적 음치, 운동적 음치, 시민성 음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음치 탈출이 불가능한 감각적 음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감각적 음치는 청각 능력에 관계된 것으로 음의 높낮이, 박자, 리듬, 음량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청각기관 중 달팽이관 안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3천여 개의 내유모세포와 음량에 반응하는 15,000여 개의 외유모세포의 배열이 비정합니다 정상적이거나 혈류 기능 장애로 인해 주파수 해상도가 낮을 때 생깁니다. 듣고 있는 음이 어떤 음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고 자신이 어떤 음을 내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치란 인지 불능증으로 분류되며 음악 신호에 대한 감각은 인지하지만 인지된 감각을 상위 감각 지식으로 연결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인지 불능증의 다른 예로는 얼굴 인식 장애를 포함해서 물체, 사물, 소리, 모양, 냄새 등 특정 감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뇌피질 특정 부위의 손상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선천적 음치가 있는데요 뇌에는 문제가 없지만 유전적인 부분이 강하며 특히 일촌 관계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인구의 4%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저도 장애로 인해 감각적 음치를 가진 분을 트레이닝했던 경험이 한번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음으로 밖에 말을 하지 못하셨고 수업을 진행할 때도 저는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것 말고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즐거워 하시면서 노래를 하시는 모습에 저도 힐링 받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들이었어요. 모든 게 그렇겠지만 음악 또한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마음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음치 탈출이 가능한 경우인 운동적 음치, 시민성 음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